2021년 수험생을 위한 패션 이벤트 전단지를 만든다니 이게 힘드네.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럼 잘 그려? 그래? 아니요. 뭘 도와주겠다니까? <웃음> 아 진짜 손이 많이 간다 진짜. 여러분들 앞에서 드디어 이제 참고로 이렇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. 자, 진짜 진짜 진짜. 만 사천오백 원은 구천구백 원하면. 이거 뭐아 이거는 손이 많이 가. 아니, 손이 많이 가고 발이 네, 많이 가는 거네. 닦아주세요. 안 그럼 보일 것같다 정도는 해줘야 KFC 아닙니까? KFC는 말도 안 하잖아. 하면서.